자, 오늘 읊조려 볼 말씀 목사님 어딜까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부분을 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읊조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사실 이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네.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목표가 음흠. 어디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성경에 항상 분명하게 개시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게 느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질에 포기하기가 있고, 쉽죠. 포기하기가 쉽고 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완전이라는 단어를 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내셔서 음.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은 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해요. 아하. 법원에서 심판하시는 분들 보면요. 네. 법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아, 이러이러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요. <웃음>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보면, 네. 한 단계 높아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도 예수님 죄를 모른다고 하니까, 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오해가 와요. 음. 그러니까 주님이 죄라는 어떤 내용이나 속성이나 그 우리가 지금 죄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음. 죄 자체가 주님께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없으신 이는 거죠 죄라는 게 마치 불을 켜놓으면 어둠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음. 죄가 주님께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말에 그 죄가 뭐냐면 음. 선악이에요 선악 네. 주님은 무조건 선으로 봐요 아하. 모든 게 주님 안에서는 선밖에 없고 아하. 주님 안에는 생명밖에 없어요 아하. 우리가 보기에 악이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하. 무조건 선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 죽음이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어요. 네. 우리가 보기 어둠이지 그것도 빛과 똑같은 또 다른 형태의 빛이에요. 아하. 그런 점에서 주님은 죄를 모르실 수밖에 없죠. 네. 죄는 선악이니까. 아, 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오. 철학적으로 들리는데, 목사님. 아, 그건 아니고 <웃음> 창세기 2장에 보면 죄가 뭔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음. 3장에. 죄는 선악을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 음. 그리고 생명은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 나무를 먹지 않고 어 선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인데 네. 완전한 자로 된다는 의미도 똑같아요 음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들을 주장하시, 주장해 주시면 음흠. 신기하게 내게 일어난 과거 음. 현재 또 미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들이 다, 다. 선하게 보이는 거죠 아하. 그런 수준까지 음. 잘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벌어지는 모든 내 입장에서 볼때 불편한 음. 상황들도 네. 주님 안에서는 네. 다 선한 거다 그래서 사실 최고의 그 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해하기 위해 주신 최,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거든요. 네. 부부관계 여러 가지 일들을 왜하나님 주셨냐면 음. 이걸 통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음. 나이 드신 부부들 예수 안 믿어도 다 괜찮아 그런 거야. 음. 살아, 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웃음> 네. 깨닫게 되듯이 부부생활이 다 지나가보면 별거 아니고 다 좋은 거구나 음. 그래도 당신이 있었으니까 고맙고 음. 그래서 자식도 낳았고 아하.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늙어오면서도 허무하지 않고 내 자식이 있으니까 당신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낳았겠어 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모든 게 감사와 선으로 음. 배워져가는 도구가 최고의 도구가 가정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왜 배열하셨는가 이 우주 역사 자연 만물을 왜 배열하셨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면 꼭 필요한 거였구나 음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도록 돕기 위한 목적 네. 그래서 올한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못 바꾸지만 야, 이 모든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선함이 있는가를 음흠. 배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음흠. 하나님은 내가 원큰 원치 않끔 그렇게 잘하도록 음.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런 도구로 전파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가르침도 하신다는 거죠 아, 음, 그런 점에서 이 극동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극동방송은 전파도 하고 음. 권면도 하고 가르침도 하면서 <웃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자라게 하는 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해서 저는 또 감동이 됩니다 목사님 <웃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